이것을 우리 지역에도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막 이렇게 <웃음> 한파리 때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공짜로도 줘보고 <웃음> 믿음이 아직 안간같더라고요 오전 8시인데 4시가 걸리면 새벽 4시 오신 거네. 네. <웃음> 대단하십니다. 아. 왜 오신 거예요? 아. 농부 구미에, 우리 슈퍼농부가 감자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웃음>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남 여수에서 왔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지금 구미까지. 예. 차로 몇 시간 걸립니까? 휴 쉬었다 쉬었다 왔습니다. 한 4시간 <웃음> 네 정도 걸렸습니다. 4시간 <웃음> 걸려서 지금, 오전 8시인데, 4시간 걸리면 새벽 4시 오신 거네. 네. 예. <웃음> 대단하십니다. 아. 왜 오신 거예요? <웃음> 아. 역시 슈퍼농부님한테 배우기 에서 왔죠. 아, 배우시려고? 예, 예. 유럽 열번 갔다 온 것보다, 실제로 대표님이 하시는 것을 조피디님이 편집해서 보내,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와서 닿았거든요. 나 가자. 네, 무조건 가자. <웃음> 부연 포카칩 만드는 두백감자입니다. 두백이요? 네. 가자공장에 아. 이제 칩 만드는 음. 두백감자입니다. 그렇구나. 얘기도 네. 가을감자는 안 하죠? 아직까지. 어, 가을감자 하는 데는 합니다. 아. 올해는 아마 가을감자 사람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자 시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 그리고 가격대를 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심기 때문에 음. 감자씨를 빨리 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음. 숫자를 26가지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건 아니다 로컬푸드나 이런 데다 보면 한 가지 것만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화 시키려고 합니다 주로 하는 게 지금 감자다 절임배추도 하고 있고 브로콜리를 전문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숫자를 좀 줄이려고 대표님한테 좀 자문 좀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네, 저거, 저거. 네. SM팜을 네. 써보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SM팜, 아, 저, 그, 비로, 가을 네. 구매, 언제 가능한지. 음, 지금 이제 마늘 판매하셨던 분들 써보시고, 뭐, 주위에서 전부 다 올해, 장목반들이 다 이걸로 하자면서 한다 해갖고 지금 신청이 벌써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 다음 주쯤 되면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들어갈 겁니다. 써보니까 뭐가 다르세요? 품질이 균일해지면서 잘 큰다는 거. 음.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게 보관이 좀 오래 간다는 것. 음. 이런 점이 제가 느꼈을 때좀 좋았었고, 어 제가 뭐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있거든요 <웃음> 많이 넣어도 크게 무슨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일반 복합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돼서 작물한테 피해가 되지만, 제가 뭐 100평에 4개씩 이렇게 다섯 개씩도 얘기하는 게, 어, 비료를 넣어서 피복을 하더라도 어~ 요소가 한꺼번에 녹아서 아무아 가스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조금은 하겠지만은 한꺼번에 질소가 녹아서 이렇게 그 한꺼번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료를 넣어도 뭐 가스 장애라든지 피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다 해보고 제가 3년 동안 그 많은 회원들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네 개만 넣으세요 하니까, 아니, 저는 다섯 개, 여섯 개 넣을 거라면서. 아.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 토양 이시가, 잔류 비료 양이 꾸준하게 오래 가니까, 어, 특히 마늘이나 양파라든지, 이렇게 잡기가 조금 긴 작물들은, 어, 비닐 피복 안에 비료를 넣어두고, 그 다음 물 관리만 하니까 너무 편하다면서. 위에다가 뭐, 요소라든지, NK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한 자리는 안안 안 하고도 해 봤대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 아, 그런데 뭐 조금 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참아 봤는데 수확할 때쯤 되면 뭐 거의 비슷하게 기존에 복합 비료 사용하고 요소 살포하고 NK 살포하고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랑 같이 나온다. 매추밭도어 계산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복합 비료 요소 두 번, NK 한번 줬는 거랑 SM팜 넣어 가지고 조금 많이 넣고 사용해갖고 했는 거랑 수확하니까 똑같다. 내가 왜 바보지 됐지. 날 더운데 왜 비누통 메고 다녔지. <웃음> 그렇게 네. 전화들 많이 오세요. 이것을 우리 지역에도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막 이렇게 <웃음> 한발때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공짜로도 줘보고. <웃음> 믿음이 아직 안건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전부 이렇게 전화 오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 사용을 안 해보셨으니까 조금 잘 될까 조금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전체를 싹다 바꿔버리죠. 저도 마늘에다 했더니만 네. 굉장히 좀 좋아서 기분도 좋고 네. 꼭 뵙고 싶어서 뵙으니까 <웃음> 이렇게 뵐 줄은 난 상상도 못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건 오늘 어, 와가지고 또두분다 뵈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감자 지금 이열 신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쌍골. 요 상판 넓이. 회복 되는 폭은 한 85cm에서 85. 90cm 정도 나옵니다. 그 이제 발통 폭이랑 폭 사이는 125에서 130 정도. 그 위에 상판이요? 메뉴의 상판은 한75 아, 75 정도. 75. 가을 감자는 늦게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슈퍼농군님한테 아, 많이 좀 배우고 갈랍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웃음> 네? <웃음> 대단하죠? 뭐. <웃음>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얻고 또 수확을 잘 해가지고, 특히 SM팜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또 결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까? 예. 그래서았죠 <웃음> 아, 역시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 예. SM팜, 슈퍼츄비 지금 아주 농, 농가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면 압니다 안 써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앞으로 이렇게 농사 잘 짓고 또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